재킹로 불리고 있어요. 저는 그 자신감을 표출하는데 팀원들은 그게 허세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불리는 것. 같아요. 어... 뭐하시는 거예요? 야 아이씨. 오늘 속상해서 한잔 하려는데 안 따지네요 Run. 자,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오늘 경주를 재패하러 블루원 리조트에 왔습니다. 아예, 안녕하세요. 네, <웃음> 접니다. 아, 예, 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 짜잔! 안녕하세요. 안프로님 누구시죠? 아저는요공 때리는 언니 공 때리는 씨요 블루온 리조트 윤지연입니다 아 저희 라이벌팀 구단주님 아니신가요? 아 맞습니다 네. 블루온 리조트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하고요 한프로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이 블루온 리조트 시설 소개를 해드려도 좋을까요? 아 예, 좋습니다 오케이 많은 것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거든요 같이 네. 가질 준비됐나요? 예, 가시죠 렛츠고! 갑시다 가자 예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구단주님이 텐션이 좋으셔가지고 잘 묻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뒤에 보시는 데가 요 네. 패밀리 콘도고요 아... 저 앞에 보이는 저 3층 건물이 네. 오늘 아... 저녁에 묻게 되실 프라이빗 콘도고요 아 저기군요 한번 걸어가 보실까요? 네. 네 또래 중에서 강력한 라이벌은 어느 분을 꼽으세요?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러세요? 제가... 아, 굉장히 허세스러우시고 좋습니다 <웃음> 제 자신이 라이벌인 것 같습니다 열려라, 참깨! 이야... 어 어때요? 이야, 방이 기가 막힌데요? 아, 여기가 이제 프라이빗 컨도고요 어, 객실 크기도 좀 큽니다 네,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야, 야, 이 화장실이 뭐... 오, 이야, 저희가 예쁘다. 자랑하는 욕조가 있네요 야 어휴... 아이고 아유, <웃음> 어, 좋다 <웃음> 한 프로님 네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네. 객실이 마음에 드시나요? 어, 너무 벌써부터 쉬고 싶은데요? 다행입니다 특별히 여기 경주가 아주 공기가 좋거든요 네. 프로님들 때문에 아주 당구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것 같아서 아주 너무 흐뭇하고 보기 좋습니다 아, 저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죄송합니다. 너무 이제 음...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평상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쉽습니다. 그... 지금 실내인데 눈이 부시신가요? 아니요, 눈이 부시진 않고요. 네. 아니, 뭐... 컨셉이세요? 제가... 아, 네, <웃음> 그리고 혹시 여기... 월세가 얼마죠? 아뭐한달 살이 하실 건가요? 네한달 정도 살려고 하는데 아 그러면 한 프로님이 오신다면 은 네. 특별히 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그 무료로 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서요 네, 네 혹시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적당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<웃음> 혹시 여자친구가 있으신지요? 아예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? 네. 아까 뭐 혜택을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네. 웨딩을 이곳에서 하신다 그러면 네. 무료로 쏘겠습니다 아 정말인가요? 네아 그럼 제가 준비해봐야겠는데요 아 제가, 아, 제가 그, 그 무료로, 그 하는, 무료로 건 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서요, 좋아하지 않아서요? 네. 네. 그 동기부여가 식기 전에 아름다운 블루원 웨딩홀을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우 너무 좋습니다 만나고 요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신감 가져있어 아. 할수 있어? <웃음> 이거 어떡하냐? 아 괜찮아 뭐? 언니가 괜찮아 문이, 문이 언니, 깨졌는데. 언니는 괜찮지 문이 딱 깨지는 순간 오늘은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제 심장이 깨졌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오오 어, 완치스 들어오세요 성공했어 성공했어 이게 뭐야 제가 오늘 소개했습니다 와 아, 됐어, 아, 됐어. 뭐야 분위기 뭐야 여기 분위기 오, 뭐야 너무 예쁘다 네. 네 여기서 뭐야? 가장 비싼 걸로 주세요 <웃음> 네 알겠습니다 네. <웃음> 진짜 미쳤나봐 저 옷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? 한지성 덕분에 이런데서 밥도 다 먹어보고 말이야 <웃음> 어. <웃음> 성공했다 잘 나가나 보다 네 많이 드세요 <웃음> 갑자기 너 다음 달에 군대 들어가는거 아니야? <웃음> 이게 맞는 거야? 나 <웃음> <날> 공격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내가 다 시켰으니까 너는 먹기만 해아멋있 <웃음> 아, <멋있다. 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냄새 미쳤다 완전 아, 딱 아, 데이트하기 딱 좋은 아, 그니까 러 내가 왜여기지승이빠 응. 와가지고 나도 널 데리고 와서 후회한다 했못나겠어 살려주세요 우리 오늘 다들 고생했으니까 오. 건, 건배하고 먹자고 진짜 제일 고생했어 자 오늘 고생한 나를 위하여 한지승 파이팅! 한지승 파이팅!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아 t s go. 오 한지승 감주세요인디다드팬 대표님께서 결제하셨습니다 아 결제를 하셨다고요? 미리, 네? 미리, 미리 결제를 하셨습니다 아, 안 그러셔도 되는데 <웃음> <웃음> 하루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힘내라 지승아 차라리 1라운드 동안 6세트를 계속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같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. 네. 아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네. 어렵겠군요. 네. 오직 여기서만 볼수 있는 이 진기한 경기를 네 그러면 오늘 허지연과 윤재연 우리 같은 연년이 <웃음> 연년이라고 한. 뒤돌려치기인가요? 영희는 아 서크포인트네 아, 아, 6대6 상황입니다.